자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버피어라는 그런 게임입니다 와, 이런 거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크래프팅 게임입니다 어, 아직 얼리 액세스 버전이 좀 낮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는 콘텐츠가 그리 많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단편으로 제공한 다음에 마무리 좀 줄게요. 자 일단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 여러 가지 건물들을 해금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연구가 하나도 안돼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사이에다가 건물 한번 지어 볼게요 아니면 여기다 아니다 여기가 낫겠네요 여기다 지읍시다 자 일단 이동을 할게요 제가 있는 곳이 그래요 이쪽 라인이 맞죠 아 가기 전에 나무 좀 벌목 시킵시다 지금 거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작업을 하는데 뗄감이 좀 필요한데 지금 뗄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캐놓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빨리빨리 빨리. 아 그리고 이거 참고로 멀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될진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관심 있으시면 사람들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요 한이 정도면 되겠죠 오잇 좋아요 자 색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스톤. 구리. 음, 여기 위에 있는 건 뭐죠? 석탄. 철.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일단 이거 걷어냅시다. 걷어내고. 자, 본진을 좀 만들어볼게요. 아 가까이 가야지만 벌목이 되는구나. 그리고 마우스 오버가 해제되면 중간에 어, 작업이 해제되니까. 작업을 하실 때좀 유지를 시켜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하우스를 만듭시다 하우스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 이쪽 라인에다 만들게요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호이. 요호 멋지고만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아무리 와 어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음, 질수 있는 게 없어요 어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 이게 베이징 마이너라고 해가지고 음, 리소스 위에다 올려놓으면 된다고 돼있네요. 그쵸?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잠깐만. 일단 연구를 해서 뭘 해야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나 이게 아이템 트랜스포트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음, 아이템을 옮기는 그 원형 통이네요. 얘가 먼저 연구가 돼야겠어요. 그러려면 구리주에 철주개 20개 아이고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자 근데 이거를 캐려면 지금으로서는 그 연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을게요 그러면 알아서 캘거예요자 구리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내려가면서 자 벌목 하면서 이렇게 땔감을좀 확보한 다음에 위에다가 설치를 할게요 좋고요 자 이쪽에다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음, 매직 마인이겠죠 호잇 자 이렇게 짚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뗄감을 좀 집어 넣을게요 됐어 자할일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 뗄감을 좀 얻어 놓고 좋아요 자그 다음에 지어야 될게 있는데 음 잠깐만요 일단 벌목을 좀 빡세게 하고 자 베이직 포네이스 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그참어 이게 중세시대 쓰는 거의 그런 단어일 텐데 아 포네이스 뭐 거푸집이라던가 뭐 용광로 재련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의미적으로는 거푸집이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재련소라고 합시다 우리 자이 아이를 치워줄 거예요 일단 여기 정도에 짓는게 어떨까요 여기다 지을게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음 이렇게 여기다 지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거 있죠 이거를 가져와요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구리를 어 주개로 만들게끔 지신내 다음에 뗄감을 좀 배치하면 되겠죠 자, 뗄감을 많이 모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저는 또 벌목을 하고요 오케이 음 됐다 자 여기까지만 벌목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위에도 재련을 시킬게요 철 원석을 철주개로 좋아요 벌써 다 했니? 멋있이 아, 빠르구나 자 이렇게 계속 배치해놓고 처음에는 뭐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그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철주개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꺼내와서 이쪽에다 배치하면 끝! 좋아요 자 근데 궁금한게 음, 전환 비율이 좀 궁금하죠 아하 2대1입니다 2대1이면 어, 자원 모으는데 좀 많이 힘들죠 이해합니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최대한 빠르게 옮겨 놓을게요 우리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 이러면서 또 벌목을 해야겠죠.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나무 크다. 이게 음 나중에는 나무가 필요하지 않고 지금 석탄이 있잖아요. 그쵸? 석탄으로 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좀 버틸게요. 자, 이것도 벌목을 시켜놓을게요. 자, 됐고. 여기도. 자, 다시 구리 쪽으로 갑시다. 구리 쪽으로 가면 아마 재련이 다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좀 옮겨놔야 될 거예요. 오잇. 자, 이렇게 집어넣고, 그쵸? 자 10개가 되면 제가 바로 가져갈게요. 이유는 아실거예요 연구해야 돼. 요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련이 끝났으면 가져가야 돼요 호잇 호잇 자 19개 음 20개가 됐죠. 바로 연구를 합시다. 일단은 아이템 트랜스포터가 기본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연구는 어디서 하느냐? 어, 이 본진에서 헤비테트에서 합니다. 아, 아, 아, 아, 분리시키지 말고 얘들아 왜 이래? 자, 숨게 됐죠? 자, 분리 버튼은 오른쪽 버튼이기 때문에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10초 걸린다고 했으니까 금방 될 거예요. 여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죠? 자동 제작소, automated assembly라고 돼있죠? 음, 해야죠. 하긴 해야 돼. 어찌됐건, 음,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뭔가 이것저것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인 곳이 모자랍니다또 재련을 시켜야겠네요. 음. 가져온 다음에, 자, 한번 만들어봅시다. 오! 오! 오! 좋네요. 행복하구만. 그쵸? 자, 그러면 저쪽도, 음, 그, 자동으로 추, 그, 축에 만들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어디 보자, 음. 가져와서 여기다가 배치를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아, 통로를 좀 연결할게요 오~~ 오~~ 아 행복합니다 갑자기 아...행복해 어 많이 행복해요 자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연구를 하긴 해야 돼요 쿠퍼와이어 있죠 자이런 거는 오토메이트 어셈블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주개 있죠. 이런 것도 수동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급하면 제가 수작업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 재료만 있으면 만들어져요. 됐고 주개가 모자르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서 음, 가져와서 쿠퍼 와이어 구리 전선을 만들면 되죠. 오케이 됐어. 자, 또 연구를 시킵시다. 호잇. 아니, 나누지 말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연구가 되겠죠.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오토메이트 어셈블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이건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음. 아마 만들어야 되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아마 땅을 넓은 데서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음, 어디가 좋을까? 이쪽 라인 어때요? 이쪽 라인? 물론 끌고 온데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일단 여기가 공터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게요. 가운데는 어, 지금 만들기 좀 애매모호하니까. 자, 그래서 만들어봅시다. 자, 이쪽에 하나 만들어볼게요. 만드는데 재료가 어떻게 되죠? 음 로직보드 2개하고 아이론 플레이트 4개가 필요한데 어 만들 수 있네. 좋아. 아이 아이를 어디다 만드는 게 좋을까요? 가장 베스트한 곳은 어디일까? 일단은 여기 라인에다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기본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거 까지 감안해서 이쪽에다 지을게요 여기다 만들까? 아니야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 음 고민이네요 기초 자원을 만드는 걸로 각각 만들어야 될까 말까 그냥 각각 만들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요 여기도 만들 수 있지? 각각 만들자 으 자원들 많이 들어갔죠 좋아 그리고 나서 이거 아마 뗄 감이 없을 거예요 잉? 아프시 MT라고? 잠깐만 아니 잠깐만 벌써 벌써 다 했을리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되는데 또 아이걸 꺼내야 되겠구나 자동이면 좀 이런 게 문제네요 그쵸 자, 어찌됐건 여기서 뭘할수 있는지 볼게요 이것도 철판을 만들까요? 아니 어좀 나중에 고민해야 될게 있으니까 일단 그 다음에 만들 될거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아이론 플레이트? 음 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체가 아니라 유체라고 할까요? 그 액체, 액체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를 어,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중요하죠. 자 여기 있는 거다 중요하니까 일단 고려를 합시다. 고려를 하긴 해야 돼. 근데 다 아이론 플레이트가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아이론 플레이트 눌러놓고 길을 만들어야겠죠? 자, 파, 파이프 가자. 오! 어, 파워가 없어요. 자, 참고로, 여기 보시면, 맥스 아프풋이 1000이나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계 두 개까지는 제공이 될 거예요. 이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찍을게요. 호 그리고 이쪽도 하나 만들긴 해야 돼요. 재료가 뭐다? 나무네. 나무가 어떻게 구리 아, 너무 많이 필요하네. 자 꺼내와. 자, 이렇게 해놓고. 아 나무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쵸? 이제 앞으로는 석탄을 쓰겠습니다. 전선 만드는데 이렇게 나무가 들어갈 줄 몰랐죠. 물론 상위 레벨 전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무를 안 쓸지도 몰라요. 일단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됐고 자 일단 음, 어, 자원이 얼마 없죠? 자, 석탄을 캡시다 이렇게 직접 캐는 것도 방법이에요 느리지 않아요 자 됐어요 됐고요 이정도면 됐고 이제 이거를 좀 쪼개가지고 어, 두개씩두개씩 두 개씩 집어넣을게요 오잇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오잇 나무가 중요하니까 음 벌써 8개나 만들었네 자 이거를 이제 연구준비를 합시다 차례대로 할게요 20개나 필요해? 음아 너무 비싸다 자 이거 먼저 합시다 이렇게 놓고 다시 만들어졌죠? 가져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 끝 사실 베스트 선택은 저장고가 맞긴 해요 저장고가 맞긴 한데 난 차례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자 행복하구나 행복해 이것도 꺼내와야죠 꺼내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음, 구리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참고로 전선을 만들려면 나무가 들어갔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설치를 할게요. 자, 만약에 대비해서 이렇게 놓고. 자, 구리 전선을 미리 만들어 볼까? 뭐, 됐네요. 펌프. 전기를 이용해서 펌프를 만들 수, 아니지, 그러니까 유체를 옮길 수 있네요. 그쵸? 밸브는, 뭐말 그대로 유체 옮기는데 사용되는 그 제어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부품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철을 한번 배워볼까요? 철? 일단은, 음, 아니, 좀 기다리자. 꺼내놓고. 또 철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거. 미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연구해야 될게제 생각에는 이걸로 봤을 때는 전기를 이용한 마인 지금 저희가 연료 사용하죠 이쪽 라인을 먼저 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있죠 이거 파 프로덕션 스팀 엔진 음 연료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음 순번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이 총라인 먼저 다 합시다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여기 있는 거 캐야겠죠 아니 왜 캐질 못하니 됐어 자어느정도로해 놓고 이 아래쪽에 내려가 가지고 지금 음, 연료가 있는지 봐야 돼요 다찾구나 아, 가져오고 음 됐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대비해서 구리 주개를 좀 미리 아니 이 아이죠 이 아이죠 쿠퍼와이어 이거를 좀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호잇 자 이렇게 던져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가져야겠죠 그런데 지금 어 생각보다 재료 가져오는 게좀더 돼요 그래서 마인을 하나만 좀더 만들게요 옆에다 짓면 행복해질까? 행복해지겠지 아니면 잠깐만 아 이거 회전이 안 되는구나 맵 회전이 안 돼요 자 이리다 짓고 만약에 파이프로 연결이 가능하다면 난해피할거야 아하 쿠퍼인 곳이 없죠 자, 일단 이쪽에다가 석탄을 집어넣고 구리 주개를 가져올게요 오이, 벌써 다 깼어? 연료가 부족하다고? 자이것도 쪼개주면 되겠죠 이렇게 쪼개놓고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배치를 합시다. 자, 파이프 연결된지 한번 보자고. 헉! 연료가 부족해. 그럼 여기 5개. 그리고 이쪽도. 자, 파이프가 연결이 되는군요. 오호, 좋네요. 그래, 나 이런 걸 원했어. 자행복하고요 이렇게 연결놓읍시다 아마 10개로 연구가 될거예요자 다음 연구 한번 봅시다 아 20개구나 으흠 저장고를 미리 연결해놓을까 아 어, 그래도 될거 같긴한데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이 아이들은 좀 여러개 만드는게 맞는거 같아요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야겠어 자 이것도 많이 생겼네요 행복하죠 이제 로직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음, 이것도 나중에 좀 필요하니까 좀 고려를 합시다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것좀 많이 가져가서 우리 주계로 다 바꿔 놔야 돼 후잇 됐어 여기 뒤쪽에다가도 그걸 만들까요 마이너? 그래도 될것 같죠 어, 어디갔지 마이너 마이너 그래.. 자 이렇게 하고 원석 있지? 가져와 원석을.. 자 이렇게.. 아이템 트랜스포터 만든 데써야돼요 호잇 나가요? 안나가구나 자연료로 배치하면 되겠죠? 나가요? 나가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거예요 여덟 개다 찼으니까 또 가져오고 일단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저장구는좀 미리 만들진 않을게요 지금 자원을 좀 이것저것 번갈감을 써야 된지라 이런 것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먼저 합시다 이거 먼저 연구하고 어그 잠깐만 석탄을 많이 썼더니 석탄이 부족하죠. 다시 캡시다. 딱 봐도 컨텐츠가 금방 바닥이 날것 같죠. 이건 좀 시간 싸움이긴 한데 지금 연구 테크트리도 생각보다 빠르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숙련된 사람들보단 좀 느리긴 할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죠. 어이구 벌써 이쪽 다했니 단쪽으로 이동해서 캐졌구나 됐어요. 이동할게요. 자, 갑시다. 오이, 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얘를 연구할게요. 파워 프로덕션. 여기다 석탄을 집어넣으면 전기가 생산이 될 거예요. 이것까지 해놓고, 이것까지 해놓고, 이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돌아가면 될 거예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그리고 나서, 그, 수작업으로 만들 것들은 만들어 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자원들 좀 챙겨주고, 여기도 챙겨주고 연구 완료됐대요 강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스틸 퍼레이스라고돼있죠 아이론 플레이트 20개야 로직보드 8개 아 너무 비싸다 얘들아 음 일단 자원들이 많으니까 바로 여기서 만들게요 일단 로직보드 먼저 만들게요 철판이 2 0개 정도 필요하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여섯 개, 자 일곱 개, 여덟 음, 개, 좋아요, 됐어요. 일단 지금 무리하지 맙시다. 아이고 또 연료가 부족하시군요. 일단 나눠 드릴게요. 다섯 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료 좀 남아 있죠. 아, 석탄 많이 캐야겠다. 어, 음, 잠깐만요. 이거 좀 고민을 해야겠는데. 아, 일단 좀 버팁시다. 나중에 전기로 하는 게더 편해요. 그래서 그 전기 발전기가 아니 전기 마이너 전기 마이너가 생길 때까지만 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괜찮아질거예요자 이정도 하면 됐고 음 잘하고 있고요 음, 구리전선 좀 만들어주시고 이거 꺼내오고 그리고 어, 연료가 부족하죠 아니 너무 많아. 자 여덟 개만 여기도. 여덟 개만 이쪽 몇 개야? 세개 됐어. 자그 다음에 연구해야 될게저장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먼저 하기로 했죠. 로직보드가 15개나 필요했어. 어허 이거 좀 머리 아프죠? 그래도 좀 힘내봅시다. 자 일단 손을 먼저 좀 캐고 구리 전선은 좀 많이 생겼으니까 금방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자원들이 금방 고갈이 되는 것 같죠. 그쵸? 이렇게 됐고. 1 5개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좀 만들게요. 어허 그 구리전선 너무 부족하죠? 이러면 좀 곤란한데 자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 가져오고 또 이것도 가져오고 여기다가 어, 구리주에 집어넣고 자 만들어진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야겠죠 다섯 개만더 만들면 돼요 아철주개가 모자라요 알고 있습니다 오이 아마 이렇게 생산이 멈췄으면 여기서 이렇게 철주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15개 좀만 기다려 됐개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게 뭐가 있죠? 벨브죠 아 벨브가 무슨 로직보드가 들어갑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시킨 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구리 주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 주괴를 그냥 가져올게요 가져오고가져오고 됐어 문제는 밸브 가지고 또 펌프를 만들어야 돼요 자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자그 다음에 크래프팅 펌프 야 여기도 로직보드가 들어가네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구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됐어 후잇. 아니 펌프 말고 이제는 자 구리 전선이 더 필요하니까 빨리 만듭시다 자 이렇게 놓고 연구해야 될게 뭐가 있죠? 펌프 5개, 로직보드 15개 잠깐 로직보드 재료가 노쿠리전선 아이라인 야 이거 너무 한가 안갑니까? 이거. 여기도 그냥 연결해버릴까 그래도 될것 같긴 해요 자 연결합시다 귀찮은데 어차피 쌓이면 그 작업이 멈추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가져오고 후이 가져이름 됐어요 펌프도 만들고 노지보드도 만들고 나중에 이거 다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볼게요 가능할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로직보드 만들려면 또 구리전선이 필요하죠 호잇 아, 열심히 잘 만들고 있네 자 펌프도 만들고 로직보드도 만들고 됐어 다시 가져와 자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좀만 힘내보고 잠깐만 이거 죽에 전달되는 속도가 좀 많이 더디다 그렇지 왜 안되나 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전기 발전소 나올 때까지만 좀 버텨볼게요 다섯 개 만족했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노직보드만 만들면 될것 같아요 가져와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인해야 될 게, 음, 강철을 만들긴 해야 될 거예요, 언젠간. 강철이 언제 필요할지 이건 좀 고민을 해봅시다. 그, 혹시 보르니까 이렇게 챙겨놓고, 이것도 챙겨놓고, 됐어 헉! 연료가 없어. 자, 이렇게 놓고, 이것도 연료 없니? 어, 이, 아직 있죠? 자, 또, 여유있을 때, 석탄을 좀 캡시다. 지금은 이 시작 포인트라서 좀 많이 구성을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좀 큰데에다가 빨대를 꽂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풀테크 트리가 해금이 안돼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자 보자 이제 제공될만한게 좀 많이 나왔을텐데 오케이 두개만 더 하면 돼요 하나 둘 좋아요 연구합시다 많이 힘들었죠 자 이제 파워 파워를 어떻게 생산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봅시다 이거 한 다음에 우리가 테크리리 어떻게 타야 되냐면 음, 이렇게 타야 돼요 그쵸? 이건 아직 아닌 것 같고 저 오일은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타야 될것 같아요 자 모토 만드는데 강철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얘는 프로세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야 돼요 이케이 연구 다 됐죠? 자 플랜트 플랜트 플랜트 어떻게 만드니 스팀 엔진은 벨브 두개아이언 플레이트 싸게 먹히죠 좋아 싸게 먹히네 어 이제 그만 만들어 음 아무래도 그 어디갔지 마인을 좀더 지어야 되겠네요 그쵸 생각보다 들어가는 게 많아 가지고 좀 신경 을 써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아 위에도 하나 지읍시다 아니 아니야 무리할 필요 없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연결하면 되겠죠 그 가, 가져와 자 가져오시고 여기 있는 거를 파이프 아이템 트랜스포터를 이용해서 호잇 가네 좋아요 나 이렇게 놓읍시다 어차피 이게 가득 차면 작업을 안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리 주개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챙겨주고 아 사실 다 챙기긴 해야 돼요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좀 챙기자 일단 로직보드가 들어가죠 두개 아니 잠깐만 이게 네개인가 두개 필요했죠 이거 두개만 먼저 만들고 나머지는 구리중에를 챙긴 걸로 합시다 하나 만들어 주고 어 그럼 됐잖아 어 됐네요 아, 바로 지어 볼게요 일단 제 생각엔 여기 석탄이 있기 때문에 음... 여기다가 발전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바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전기 수레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스틸 포네일수 있죠. 이 아이를 만들때야니다 로직보드 또 만들어야 되죠. 어, 머리 아프네. 가져와. 구리 전선 가져와. 자 이렇게 가져오시고 전기 될 때까지만 버틸게요. 야 이거 만든데 시간 좀 오래 걸린다. 됐어 이 것도 가져오시고 네 개만 더 만들면 되죠. 자,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하나 호 가져와 자, 됐어요 이러면 음, 어디갔지? 이 아이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말이죠 그... 철 원석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철 주개가 들어갈까요?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나 실수했죠? 아 이거 아 잠깐만 해제 시킬때도 제값을 받는구나 오케이 좋았어 난 그러면 행복하지 자 다시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 뒤에다 연결을 시킬게요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오잇. 너 나와봐 왜안 되니? 어? 자원 어디 갔어? 아니, 잠깐만. 자원이 증발을 했죠?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싼 거였는데, 아. 어... 아아.. 맥감저뭐 다시 만들어야죠 아 어, 많이 슬프다 갑자기 아니 분명히 그 자원들 회수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만들어질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자 그걸 동안 여기다가도 이거를 좀 지어 놓을게요 자 석탄은 석탄을 캐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석탄이 부족한지 확인 한번 해보고 됐어 아 진짜 너무 슬프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음, 이렇게 자원이 날라갈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이 버그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자 다시 지읍시다 아 이번에는 별일 없을 거예요 회전시킨 다음에 이 뒤에다가 지을게요 어? 아또 자원 증발 야. Yeah. 아, 버그가 있었네요. 그쵸? 이게 건물을 겹치게 지으면 자원이 어그 아, 그래요. 할 수가 안 되죠. 아, 이건 좀 음, 개선이 돼야 될것 같고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만들고 나서 어, 다음 시간에 강철 재련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할게요. 아 이건 좀 머리가 아프네요 그쵸? 이런 버그가 있었다니 이거 너무 심각한 버그 아닙니까 이거 아무튼 겹치게 짓지는 않을게요 좀 띄어서 짓읍시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